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하고 같이 울진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울진 시장입니다. 울진 바지개 시장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좋아요. <웃음> 시장 팬이에요. 가자. 와 신기해. 이게 뭐야? 맛있는 게 아니야. 밥? 수박 귀여워. 응. 아플파이드 맛있어. 완전 옛날 그거 같아. 네, 지금. 하나, 둘, 셋. V. 엄마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보부상이 있는지 알아? 옛날 세럼에 이거 가요. 잘... 시장에서 여기 파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시장 이름이 바지개 시장이잖아 지게에 얹는 그소프리 모양의 물건을 바지개라고 한대 이거는 물통 오 엄마 옛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 내가 이 옛날에는 안 살았거든요? 저, 저 시대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화분 본다 지금 화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또 봐요 되게 예쁜데요? 아 저기가 울진 어시장이구나 원래 여기서 대게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대게 철이 아니어가지고 없대요 이따가 뭐 저녁에 회를 먹던가 그러자 뭐 시장에 이렇게 거의 사장님 얼굴 과한 번만 거래할 손님은 없습니다. 약간 이런 한줄평 덕분에 믿음직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엄마 같지 않나 봐. 다 어, 언니 같나 봐요, 어머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아침에 일찍 왔 와서 내가 살았는데 지금 죽었어요, 시간 숙소에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나? 네. 아유, 어, 감사합니다. 잘하네. 네. 아, 아, 맛있겠다. 이쁘게좀찍었어 아, 삼탈은 <웃음> 주변 시장이고, 고단포하고 평양 같은 시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 항상 시비랑 고객길이 있더라고. 금강소나무길 가 봐요. 네가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그러니까 여기가 오래됐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시장에서 좀 유명한 칼국수 집이라 해 가지고 가 보자. 맛있겠다. 네. 요거는 해밥이고 요거는 그리고, 사장님 숙박을 서비스로 사장님, 이거 무슨 회예요? 사장님. 가장요? 엄청나엄청 응. 엄청 엄청 음, 진짜 맛있어 음식도 잘지? 잔치 먹습니다 오, 진짜 맛 부드럽다 볶음 살코 면역 너무 예쁘지와 엄마 이거 입구도 고구상인가봐장도 주막촌 주막촌 우와 너무 예쁜데? 와소이게 이거 이게도 저렇게 짐어주고서 팔았구나 여기 그올때 응. 11형 고개라고 써있었잖아. 응. 그게 4고개가 있는 탐방모래. 응. 여기 원래 주막도 했었나봐. 응. 보부생 정식도 있어. 우와. 보부생 정식 괜찮, 괜찮은데. 안녕. <웃음> 여기 예쁘지? 응. 너무 이쁘다 초가집이야 그리고. 오늘 맞아. 집을 이렇게 엮은 집 별로 없는 거요 없는데. 흐흐흐. <웃음> 싸네 싸네. 여케 있어. 마스크다있 앞에. 또 위에 보이 일관제 봉석 깔고 아 근데 여기가 고로돼 있어서 입구도 음. 많고 이렇게 음. 가볍게 트래킹할 수 있는 곳이야. 아 여기가 트래킹. 해당같이 아 그렇게 생겼다. 엄마 우리 옛날에 이런 옥수수 키우지 않았어? 우리도? 키웠어. 너 어렸을 때 그치? 너 여섯 살인가 그치? 저기 주전자 같은데 떠다가 그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맞아. 나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 재림이아 네, 재림이 기억나? 재림아 <웃음> 잘 사니? <웃음> 저희는 705호 이게 고층이 예쁜 뷰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너무 예쁘지? <웃음> 목욕탕에만 있을 거야? 이거 보고 왔거든요. <웃음> 우와, 엄마 진짜... 그냥 다 받아야? 그냥 이렇게 다받아줘야 내일 날씨 좋으면 더 예쁘겠는데? 그치? 어, 욕조에만 있어야겠네, 진짜. 좀 여기 보여드릴게요. 부스 있고. 이거 또 어, 우리 어머니는 오자마자 항상 TV를 드시거든요. 이게 넓어요. 오, 파닥대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바다 뷰가 이렇게 보이고. <웃음> 우와! 엄마, 여기 봐봐. 우리 울진 쪽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풀빌라나 욕조가 예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호텔 중에서는 여기가 저기 바다가 바로 보여서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로 예약을 했는데 저기서 또 사진 찍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수영복도 챙겨왔습니다. 커플로다가 우리 같이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 <웃음>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요 네. 끝네요 너무 이쁘네요. 뭐? 저뭐엇진가 뭐야 아, 사사람지냐냐사 <웃음> <웃음> 지치지 않는 어머니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야, 시원하지마. 너 춥겠다. <목소리> <목소리> 아 어, 그럼 우린 <목소리> 내일 만나요. 네, 안녕.